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거야 지금 나를 봐달골 됐잖아 원샷 할 때까지 팔로차팔로차 오늘은 바로 이겁니다 세븐나이츠라는 제가 최근에 광고 뮤직비디오를 촬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여장을 하지 않는 대신에 규티비에서 한번 세븐나이츠 방송을 하겠다 저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또 광고음악도 만들었는데 게임을 당연히 해보고 싶고 근데 하는 김에 이제 팬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잖아요 일단 게임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할 게임은 세븐나이츠 2입니다 쉐인 뒷광고일 수가 없는 게 말이죠 여러분 저는 이거를 뷰티비에서 한다고 해서 돈을 받은 것도 없고요 제가 세나 광고 뮤비를 촬영을 하면서 유튜브로 홍보용 영상을 촬영을 하거나 게임을 하는 모습을 홍보를 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뒷광고가 아닙니다 이게 앞광고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습격이야 <웃음> <웃음> 가자! 여명 용병단! 살려달래 어디서? 부탁해 케이드. 부탁해 케이드 뭘 어떻게? 쟤를 잡아? 스킬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스킬! 어, 한방에 죽었어 에잇? 오오 어. 이트아잇아 제가 게임을 사실 어, 많이 안 해봤잖아요 거의 스타크래프트 위주만 <목소리> 게임을 했었는데 또 모바일 이런 게임을 하니까 또 재밌네요 스마트키를 누르세요 스마트키를 자동으로 캐스트미 전투를 진행합니다 어? 자동으로 한다고? 그럼 나 이거 보은데우한데편한데 뭐야? 우와 궁극기가 있었어. 안돼! 안돼. 데브하하하하금은데 브금은데? 도망쳐! 어 혹시 게 빠르냐 공격이? 그래 너무 그도와줘 궁극기. 그래세. 궁극기. 균기해 궁극기. 야, 너무 의인데 집결. 아를한 번에? 어 죽겠는데? 아 너무 세. 전째야 돼. 아 죽겠는데? 오 저또 소녀가 나타납니다. 왠지 이 소녀가 우리를 모두를 구원해 줄것 같은 느낌이야. 눈을 눈을 너의 힘을 사용해라. 너의 힘을 사용해라. 역시 이럴 수가. 이럴 수가 내 힘이 <웃음> 서, 설마 파괴의 힘을 정화한 거야? 넌넌 정화한 거야? 목소리. 어디선가 어디 들려온 그 말이 다른 그것 뿐이야. 목소리? 목소리. 엘레나 여신의 음성 같은 건가? 아무리도 이 얘... 정말 집 특별한 집 존재 같아. 너무 걱정 마. <웃음> 기억을 되찾을 수 있게 도와줄게. 도와줄게. 단 화가, 화가 많이 나셨어요. 잘 말을 봐요. 또 반항하지 말고 무모한 행동이었어. 무모한 행동이었다. 막아냈잖아요. 아니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사람은 어쩌라고요? 천장에서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그만해요. 난 엄마처럼 도망치지 않을 거니까. 어머니시구나. 아일 아일린 씨가 어머님. 영화인데. 어? 나이 친구 알아? 그 우리 저기 뭐야? 연이. 연이. 신동영이랑 그때 게임했을 때 선택하는 때였던 것 같은데. 좋아. 네 말은 다르지. 하지만, 하지만 걱정 마. 약속은. 약속은 지켜줄 테니까. 지켜줄 테니까. <웃음> 소환 치하며 평소라면 를대가 받을 테지만 난세인 와우. 아 요즘 게임들은 어? 아 나는 난세인은으로 복귀한답니다. 일단 랜이 많이 삐져 있어요, 지금 아일린한테. 열심히 해서 이겼는데 어, 어머님이 꾸중을 하셔서 굉장히 삐져있습니다 멜리사 당신은 성회 무슨 일 <웃음> 하여튼 이런게 너무 웃긴게 설명을 잘 해줘 어? 당신은 성녀회성녀회를 굳이 얘기해 <웃음> 당연히 이롭지 당연히 이롭지 흐흐흐흐흐흐 뭐라고? 위험해. 아까 본 파괴석보다 훨씬 더큰게고 있어. 오, 얘는 약간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애인가 봐. 미리 위험을. 설마 파괴힘을 느낄 수, 수 있는 거야? 전 단장님께 보고할게요. 피네. 자세하게 얘기를. 어, 어 어디갔지? 피네. 피네. 피네. 피네. 이제 모든 게 연이 달라질 거야. 굉장히 모두 다 외국인 이름인데 연이는 한, 한국 사람 이름 아닌가? 랜 아일린 피네 근데 갑자기 연희 너무 웃기잖아왜연희는연희지 내가 봤을 때세븐헤즈 직원 중에 연희 씨가 있는 것 같아. 들이어 네가 직접 야그 그건 아니지만. 이어 말을 안 믿어. 말을 안믿냐? 어? 뭐..뭐야? 와 여러분 파괴의 신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세나같은거에서 내가 캐릭터 더빙 한번할거 그랬어요 그죠? 아..더빙 나나 잘할수 있는데 어서 가자! 우와.. 엄청 센 애는 아니고 약간 보스캐긴 한데 막 엄청 세진 않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 피네가 어, 마무리해 줄 거야. 뭐 째는 거야? 사람들 사람들이... <웃음> 도망치는 거잖아. 막긴뭘 막아. 계속 도망만 치고 있으면서. 왔다. <웃음> 도망치다가 잡혔다. <웃음> 잡혔다. 와 이게 아일린이야? 오아이리 엄청 쎄 우와 역시 용병단의 단장이야 짱쎄요 역시 괜히 단장이 아니야 꼭말안 듣는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너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싸울 이 급이 아니야 너는 가가지고 사람들 도 그니까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돼 의욕만 앞선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자신의 이거를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가서 도와줘 봐야 엄마 도움이 안 되냐면 지금 가면 집만 될 뿐이야 엄마가 렌을 지켜줘야 된다고 엄마 옆에서 깔짝깔짝 대봐야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시민들은 도망을 칠 수가 있게 되죠 아니지 피네랑 연희가 있잖아 어? 세, 세인 세인 등장. 오드아이. 역시. 어, 뭐야, 세인한테 덤비는 거야? 너는. 내가 봤을 때넌 너는 좀. 너 혼나야겠다. 너는. 너는 동료를 위해 빠뜨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 지금. 니가 세인의 상자 된다고 생각하니? 허, 봐. 지금 다른 편이 도와주러 왔잖아. 지금 괜히 세인한테 시비 걸어가지고 엄마가 와서 도와주러 왔잖아. 이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캐릭터네. 림폐캐릭터에요 연이다. 가쁜 <웃음> 연이. 아 연이 왜 이렇게 웃기지? 이름 <웃음> 이름이 다 외국인인데 연이만 연이야. 아니 그냥 너는 가는 게 지금 도움이 되는 거라고 그냥 가. 뭐야? 아 거봐 덤비니까 괜히. 엄마! 내가 네, 얘기했죠? 자만심이 지나쳐서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캐릭터예요. 이거 봐. 지금 가봤자 네가 뭐할수 있는데. 이거 봐. 네가 가면 뭘할수 있어? 네까지 죽는 거라니까 가봐요. 아 진짜 고구마 캐릭터라고 하죠. 저런 캐릭터를.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후반에 고난과 시련이 닥쳐야 너무 행복한 스토리만 가면 한 번이라도 넘어졌을 때 많이 상처가 커요 근데 초반에 이미 바닥을 찍었어 그러면 조금만 좋은 일이 일어나도 굉장히 기분이 좋아집니다 아니요 저는 저 정도까지 동료들을 위한에빠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제 수준을 아는 사람입니다 예? 갑자기? 자 뭐야 나 갑자기 바뀌었어 남자가 됐어 나왜 남자가 됐어? 그래 지금 질질 짤 때가 아니고 그래. 뭔 소리야? 네가 갔으면은 너도 죽었어. 지금 케이드 덕분에 살아난 줄을 모르고. 네가 여기서 성장을 해서 엄마의 복수를 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무슨 거기서 엄마 이러기만 한다고 뭐가 달라지냐고. 뭐야? 누가 친구 신청하지 마. 뭐야? 규현, 88, 규현 8 8 규현 팔, 레인 규, 규덕 규 뭐야 이거? 뭔데? <웃음> 어, 심지어 게임 많이 했어. 뭐야, 규블리? 왜 이렇게 게임 많이 했어? 레인규 게임 많이 했는데? 전투력 높은데? 잠깐, 좀 봐. 제법 쓸 만한 장비를 뭐야? 도둑질? 요 갑자기 오라 장비도 제대로 못챙는데 도둑질. 도둑, 도둑질. 파밍. 아, 파밍. 이걸 파밍이라 그러나요? 왜, 왜요? 파밍이 뭐죠? 무슨 조직 말이죠? 파 근데 사실 예전에도 몹을 잡으면 아이템들이 떨어지잖아요 예를 들면 디아블로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그걸 파밍이라고 안 불렀는데 언제부터 파밍을 쓰기 시작한 거지? 그죠? 배그부터 시작된 거야? 음... 피네... 피네는 굉장히 외로워, 외로움을 많이 타는 아이입니다 그리고 레은 자만심이 지나쳐서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멜리사는 어 힐러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부상을 음. 치료해 드릴 수있 메딕입니다 메디 매딕. 여기서 영웅을 영입할 수 있어요 얘를 꼭 영입해야 돼? 난 세인을 영입하고 싶은데? 오케이 들어와라 피난민 미하일 그냥 미하일이라고 하지 피난민은 뭐야? 피난민 미하일 역시 굉장히 친절해 진짜 내려갔어요. 이제 진절고 내가 꼭 구해 올게. 이럴 수가 너무 늦었어요. 근데 이번 건네탓은 아니야. 이번엔 너무 자책 안 해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어, 는 잘못은 아니에요. 아니야. 미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 <웃음> 삐졌는데, 어, 저새치만 표정 너무 좋다. 아니, 아니, 난 그게 07인데 오빠 좋아해요. 아. 어? 잠깐만, 07? 20살 차이 나는 거 아닌가요? 와. 07이면은 2002년 월드컵도 안 봤지. 그리고 내가 대학 06학번이거든요? 남한인들이 왜 이렇게 많아? 근데 어떻게 보면, 남한족도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을 거야. 그 야만족 입장에서는 게임 캐릭터들이 나쁜 애들로 보일 수가 있다. 캐릭터들 너무 방치해두는 거야. 게임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또 이런 오토로 해가지고 게임 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결국에는 오토만 써선 안 돼. 레이드라고 부스를 여러 명에서 잡는 그런 미션이거든요? 음 그런 거할 때는 직접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 어. 여기, 여기 죽었을 거야. 길라한? 길라임 아니고? 뭐? 길라한 길라한씨 음 길란한씨는 언제부터 그렇게 음 했겠나? 해매던... 길라임 사촌 길란한씨 음음 멋져, 음 멋져 멋져 음 근데 그 멋진 남자가 음 내남자가지그 음 라.. 라돌림인가 보네 길씨는 뭐 길라한 길라임 길라이길라이 길라이. 길라이. 아, 종신 형님, 아드님, 예, 라이기 길라잡이 <웃음> 일단 여러분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할까요? 나중에 세인을 좀 구매를 좀 해가지고 세인으로 사실 플레이하고 싶거든요 레는 제가 봤을 때 아직 너무 어려 생각이 좀 고구마고 팀원한테 짜증도 너무 잘 내, 많이 내고 자만심에 빠져 동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캐릭터예요 전, 저는 그래서 세인이 차라리 악역인 것 같지만 일단 저는이 오드아이가 맘에 듭니다 오드아이 보이세요 여러분? 그렇죠. 악역이 뭐가 중요합니까? 렌 엄마를 죽였다고요? 아니야. 렌, 가 봤을 때 아일리는 아직 죽지 않았을 거예요. 치료 받아서 살아났을 거예요 외모가. 아니 외모 때문이 아니라 렌은 얘는 지금 너무 앙탈쟁이야. 인정?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렇게 세인으로 플레이하는 모습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세븐나이츠를 조금 한번 맛보기로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내 나이 방년 22세. 내게 남은 건풍육뿐이구나술 마셔요? <웃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이런 집이 또 막걸리 맛있게 파는데. 어, 맛있겠다. 됐어. <웃음> <웃음> 아, 근데 진짜 기분이 너무 좋다. 문제는 점점 취해 가지고 이게 이게, 이게 <웃음> <웃음> 그러니까 취하고 이게 아니라 취하겠지만요. 그냥 기분이 좋아.